이부위이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광대랑 이 턱쪽 라인요. 그이 지방을 녹이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 을 없애는 거예요? 숟가락 좀 부름 어떤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음. 이런 주사 같다막 스테로이드 같은 네. 여기 있는 건 거. 이거 스테로이드가 있는 건 없는 거랑 효과가 다른 거예요? 뭐, 어. 어. 그럼 이거 맞고 난 다음에 그냥 붓거나 막 일상생활 가능해요? 패션을 아. 할수 네. 아. 있어요? 네. 얘는 이거 시술하는데 오래 걸리요다른주사를 맞고 나중에 리프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부과더 좋은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부의방이좀 있는데 네. 이 부위방은 보통 제가 예전에 많이 상담받아 가 다이도 그 이건 수술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가요 이게 어른는 나이든 사람들은 피부가 네. 더 심하잖아요. 저희 네. 엄마가 되게 심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체험들에서 발름 잘 맞으면은 이게 올라가나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음. 벌써 피부가 쳐다기 때문에. 네. 그거...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너무 우울해요. 너무 너무 진짜 너무 너무 우울해. 아, 오늘은 드디어 3월 1일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체중계를 아, 됐는데와 진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동안 입었던 옷들이 제게 이제 좀꽉 끼고 막 앉았을 때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살이 많이 찐 거랑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충 한 8kg 정도 떴 대에 나갔기 저보다한 8kg 정도 떴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친 미친 10kg 떴어 10kg. 아나 지금 너무 그래 요 너무. 제가 원래는 3월 1일부터 딱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여러 가지 뭐 예약도 하고 음식 막다 주문했긴 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너무너무 우울하고 지금 힘이 없는 아침입니다. 음.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킨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스타나 SNS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현직 의사가, 의사가 자기 몸에 이렇게 지방분해 주사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걸 이렇게 넣는 걸 보여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몸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어, 그거 보니까 되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뭐, 다른 뭐, 모델들이나 아니면 그냥 이런 일반 사람들이 아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드는걸 보니까, 저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방분해주사랑 그 윤곽주사를 맞으러 오늘 병원에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한번 찍어서 이제 나 다이어트하니까 다이어트, 다이어트 브이로그 계속 쭉 올릴 거니까 이걸 한번 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몸에 이게 약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때좀큰 옷을 입고 오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커. 하 이렇게 트레이닝볼을 입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지병분의 주사 약물이 막 100cc, 200cc 들어간다고 해서, 뭐, 몸무게가 확확확 빠지는 게 아니래요. 고작 해봤자 0.1kg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라인을 좀 가다듬어주는 거죠. 매끈하게. 제가 요즘에 고민인 부분은 허벅지, 제가 합이거든요 허벅지는 늘 고민이고, 뱃살이랑 뒷구리살이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그래서, 배, 뒷구리, 허벅지랑, 그 다음에 얼굴은 광대랑, 요, 요즘에 이렇게 턱선 없어가지고, 어, 이렇게 한번 맞아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맞고 난 다음에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은 더잘 빠지겠죠? 어?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거 맞으러 가는 걸 보여드릴까 합니다. 음. 같이 엄마랑 같이 왔습니다. 고민 있으신 부부 희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광대랑 이턱쪽 라인. 그래야 아주고 올 신부물 턱선 침술포 음... 뇌강대 앞강대 전부 시술 가능하거든요 침술포는 뭐예요? 침술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꼬리 같은데 보면 다람쥐처럼 이렇게 똥같이 있다. 요위신부물을 불독처럼 내려온 거고. 네. 침술 침술포 네? 우리 위에 조금 막아네 맞아요. 아... 그럼 이거 마고난 다음에 그냥. 두거나막 일상생활 가능해 오늘, 오늘 하루 정도는 하루 거예요. 네, 이렇게 약간 좀 많이 부을 거거든요. 내일은 그러면. 바로 이제 일상생활 가능해고 네, 가슴 정도고한 2, 3일 정도가 아,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요즘에 마스크 쓰니까. 괜찮아요. 최선는할수 있어요. 아, 그럼 가능하죠. 분또 그럼 분위기 음. 이런 주사 같막 스테로이드가 들어 네.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스테로이드가 있는 거 없는 거랑 효과가 다른 거예요? 무조건 조금 달라요. 음. 스테로이드가 부스터 역할을 하기는 하거든요. 네네. 대신 지방을 조금 더잘 태우지만 조금 우리 여성들한테 좀 약간 민감할 수가 있어요. 가능한데요. 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량으로 들어가서 네. 스테로이드나 스테로이드 아니거나 선택이 가능해요. 만약에 이 갸름주사를 맞고 나중에 리프팅을 하게 되면 이게 효과가 더 좋은 건가요? 더 조연하게 하죠.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리프팅도 해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갸름주사 같은 네. 경우에는 연부조직을 녹이는 주사기 때문에 연부조직을 조금 녹여놓고 리프팅을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게 지방을 녹이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을 없애는 거예요? 살짝 녹이는 거죠. 완전 없애지는 못하고 조금 더 태우는 음. 정도예요. 음. 제일 고민인 거는 복부랑 뭐 옆구리 부분이나 허벅지 부분이 제일 고민이고 보통 보니까 저는 부유방도 좀 있는데 네. 이 부유방은 보통 제가 예전에 많이 상담받으러 다니다보면 이건 수술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수술보다는 조금 덜 드라마틱하지만 안 맞는 것보다는 좀 음. 효과가 있겠죠? 어. 복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방량이 제일 많고 우리가 운동을 해도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네. 복부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대응량이좀 맞아도 좀 효과가 미미할 음. 수는 있으나 그래도 효과가 많아요 보통 이거 맞 이거 효과를 좀 부리면 있맞아야 돼요? 음 최소 3일 정도까지는 추천드려요 오래 걸리나요? 이거는 곧아니요 바로 옷 한복하시고 네. 바로 진행 도와드리기 아, 때문에. 마취나 이런 거 없이? 네, 마취 없이 어. 그냥 주사로 바로 인젝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 원장님이 직접 시술을 하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어, 보니까 어, 이게 맞는다고 해서 살은 빠지지 않는다. 뭐, 140c 네. 맞는다고 해서 막 얼마만큼 살은 음. 빠지지 않는다. 그냥 라인을 이쁘게 네. 정리하고, 네. 운동이랑 식단하면 네. 도움을 준다. 그렇게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럼, 아, 더 궁금한 것도 이제 어른들도 네. 이게, 어른은 나이 든 사람들은 신분발은 더 심하잖아요. 네. 저희 어. 엄마가 되게 심해서. 이런 사람들도 이런 그 지방구의 주사, 갸름주사 맞으면은. 이게 올라가나요? 아니면 어른들보다 볼륨감이 좀 줄어들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음. 벌써 피부가 처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건 연부 조직이 아니라 피부가 늘어난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맞는다고 해서 다시 올라가거나 드라마틱하게 리프팅 효과는 없어요. 음. 이 연부 조직을 지방을 태워서 부피를 네네. 작게 만드는 거지. 그거를 다시 리프팅을 하는 거는 우리 실 리프팅이나 아. 안면 거상. 아. 아, 네. 아, 예. 어버이날 때 뭔가 해주셨는데 <웃음> 네. 네. 그래가지고 아, 어른들 안면 거상. 네. 와 이렇게 깔끔하다. 생각해보니까 이모들도 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앞자리 바뀌면 바뀔수록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선 주신 옷으로 편안한 바퀴즈한번 한 번. 응. 다행히도 여기 옷에 병원 이름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안 나와서 다행이다. 나는 의료법이 무서워. 응. 지금 퇴기하고 있어요. 퇴기.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봤던 원장님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아, <웃음> TV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살짝 찍어봤습니다. 어, 저분 그 시술 영상이 SNS 에 떠돌아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여기를 택하게 될 거거든요. 우선은 아, 아, 오랜만에 이런 거 받는 거라서 기대가. 시술실이 되게 프라이빗한 거든 좀 환상한데 딱 저분 들어가셔서 좀 마음을 놓아주실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수술 받나요? 네. 어? 화사하지 않요나 화사한데요? 노신주님, 이거 생각보다는 아가실 거예요. 이걸로 사람 많이 효과 봐요? 어예 효과 많이 보세요 아, 원래 엄청 가르셨네요 그러면 네. 지금도 막 살이 많은 편은 전혀 아니세요 예. 지방층이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셔가지고 효과 좋으실 거예요 아, 네. 어 저는 복근이 만져지더라고요 아, 네. 복근이 보통 여기 안쪽이랑 <웃음> 생만살 쪽이 지방이 조금 이제 쌓이시는 보이시라서 그쪽으로 많이 나를게요 예. 근데 제가 막 80cc 만다고 해서 살이 막 그렇게 빠진 거아니죠 그렇죠 그막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이 체적으로 빠진 건 아니고 뭐. 여기 맞은 뒤에 지방이 좀 위쪽 돼서 줄어드는 아, 음. 거예요 라인은 좀 매끄럽게 그 그렇죠? 맞아요 이 지방 자체의 두께가 조금 얇아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워낙 많이 좋으셔가지고 라인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얼굴이 조금 아파요. 어쨌든 이 정도 차이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에이, 너무 힘드세요. 근데 약이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네. <웃음> 얼굴이 마주 보였더니 붓고 있어요. 이렇게 붓고 있어요. 울퉁불퉁해 는 갖고 없 여기 하관 쪽으로 조금 이쪽이 덜게잘 보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하관 쪽으로 최대한 좀 지방 수정을 좀 줄여서 이렇게 네. 진행할게요. 네. 여기. 여기 지방을 조금 최대한 네. 줄이는. 네. 그러겠다 일단 포름아라고 해서 피부를 타이트닝 시켜줘서 리프팅 시키는 음, 포르마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에펙스 먼저 하실 거고 에펙스는 네. 이제 지방 양을 줄여주는 건데 네. 진공으로 쏙 빨아들인 다음에 고주파를 딱 줘가지고 지방 네. 자체가 분해되는 그런 음, 기계예요. 우선 지방을 아, 좀 긁힌 어, 다음에 저들 피부 딱 당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보다 탁단님보딱잘 드러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런고주바로 해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쿨링 시킨 다음에 진행할게요. 이 포름아도 하면서 좀 점점 뜨거워지거든요. 아, 이 뜨거워져요? <웃음> 네, 지금 시술을 받고 집에 왔고요. 시술 받은 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한 시간 뒤에 붙여주신 부위에 시술 부위에 반창고 떼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다 뗐어요. 제가 오늘 시술 받은 거는 복부, 옆구리, 그다음에 허벅지, 얼굴 부위에 지방 분해 주사, 갸름 주사를 맞았고 또 얼굴에는 잇모드도 같이 진행했어요. 잇모드는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술 후기를 오늘 당일 시술 간단히 남기자면 은 우선은 병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셨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좀 성형외과가 주는 그런 약간 의압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상담해 주는 실장님이나 아니면 시술 진행해 주는 의사 선생님 뭐간호사분들이 너무 친절해 가지고 오 어, 대만족이에요 어. 그 점에서 는 되게 만족이에요 하긴 내가 어디서 주는 뜨는 성격은 아니야 어? 그리고 이지방분해 주사가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어드는 건 지방세포를 없애진 않아요. 못해요. 지방세포를 없앨 순 없어. 크기를 줄여드는 거고 이게 보니까 어 스테로이드를 있는 주사랑 스테로이드가 없는 주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더라고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어떤 작용을 그니까 있은 있는 건 거랑 없는 건데 거랑 차이를 모르잖아 물어봤더니 스테로이드는 약간 부스터 그래서 더 빨리 지방을 녹이고 좀 줄어들게 하는 거래요 그래도 스테로이드는 여성 몸에 좀 약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상담받으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스테로이드가 없는 지방분해 주사 갸름 주사를 말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술받은. 이가 많이 붙더라고 저 아까 보셨죠 얼굴에 무슨 막 바바바바 막. 무슨 벌 쏘인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응. 많이 가라앉았고 그리고 주사가 생각보다 안 아파. 저는 제내 복부에 지방이 많아서 그런지 허벅지에 지방이 많아서 그런지 어 주사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마취크림 전혀 안 발랐는데도 그래서 되게 놀랐고 얼굴은 약간 뻐근한 감이 있어. 뻐근한 감이 있지만 뭐 얼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얼굴에 뭐 시술 받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회사에서도 마스크를 쓰니까 이렇게 붓게 정도는 잘 모를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샤워 가능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바로 가능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좀 점심을 먹고 운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모드도 같이 되는데 인모드는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Fx랑 포마로. 근데 Fx 같은 경우는 지방을 이렇게 우리 뭐 이런 이중턱이나 이런 지방을 여기 있는 지방을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포마는 이 괴롭힌 지방들을 쫀쫀하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그르게나 여기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근데 기분 탓인가? 그건 잘모르겠네 근데 지금 얼굴가름치사 맞고 임무대 가지고좀 많이 부었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 분해 주사는 지방을 좀 녹이는 거잖아요. 지파 세포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임무대 같은 경우는 지방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받으면 더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이 받았고 이 시술에 대한 후기는 제가 오늘 당일 후기만 남겨드렸지만 어 1주차, 2주차를 한번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다이어트 브이로그도 찍으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는 생각보다 얼굴이 많이 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러워요. 근데, 어, 다른 애 괜찮은데 얼굴이 살짝 뻐근한 감이 있어. 이게 아까 인모드로 밖에 지방을 괴롭혀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게 지방 분해주사, 계름주사 맞아서 그런지 그런 모르겠는데 살짝 뻐근한 감이 있는데 뭐 괜찮아요. 음. 그러면은 제가 이 후기를 1주차 2주차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진짜 살뺄 거야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예전에 날씬히 허지연으로 돌아갈 거야 응? 알았지? 웬 <웃음> <왠> 반말 <반발. 웃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후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